안녕하세요. 띵준이입니다. 오늘은 만들어보고 싶던 것을 만들어봤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작년 가을 스팀 셀때 나왔던 스팀의 프로필 배경이고요. 이 아트의 페인팅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3D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스팀 보관함에서 이렇게 아트를 큰 화면으로 보거나 저장도 할수 있고요.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나 고라니도 시작할 땐 만들라고 했었으나 어, 작업이 늘어지면서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사이클과 에비랜더 두 가지로 하였고요 카메라 무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사운드는 친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이클 렌더로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면 애니메이션은 에비렌더로 하였고요 다음에는 마무리를 다른 엔진에서 해서 실시간으로 좀볼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작업은 블렌더로 스컬핑해서 서 u b s t a n c 로 간단하게 텍스처링 할라인데요 막상 텍스처를 적용해 보니까 일단 마음에 안 들고 나무 같은 경우 플랜으로 파티컬로 시험삼아 해봤는데 페인팅 느낌 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브러시에서 땅과 절벽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옆에서 땅에 흙과 풀을 입히고 마찬가지로 나무나 돌도 텍스처링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프랍들을 만들어서 파티클이나 복사로 배치해 주고요. 카메라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텅빈 부분이 보여서 이렇게 땅을 복사해서 어, 텅빈 부분이 있어 보이게 채워줬습니다. 물 같은 경우 페인팅에 어울리게 카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는 유튜브에서 튜토리얼을 찾아서 따라 만들었습니다. 튜토리얼이 상당히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컨셉아트의 뒷배경인 산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산 같은 경우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스컬핑을 안 하고 서프에서 텍스처링만 했습니다. 나무도 따로 만들어서 배치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티클로는 컨셉 아트랑 비슷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잎 하나하나 따로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잎이나 구름, 나비 등을 만들었고요. 구름은 그냥 이미지로 간단하게 제작했고 나비는 따로 본을 심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월드 같은 경우 보이는 것과 영향을 주는 것을 따로 나눴는데요 보이는 것은 이 컬러 램프 쪽이고요.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은 이 HDRI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애니메이션은 먼저 애니메이션 이미지 파일을 렌더링 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전부 다 선택해서 시퀀서에 추가한 뒤 애니메이션 포맷을 동영상으로 바꿔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시퀀서를 체크한 다음에 시퀀서의 스타트와 엔드 프레임을 지정하고 애니메이션을 엔더링 했습니다 먼저 이미지로 뽑고 동영상으로 다시 뽑은 이유는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미지가 더 대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월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페인팅 느낌을 좀 내보고 싶었는데 원작의 한듯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내려면 쉐이더를 바꾼다거나 저 장면만을 위한 씬을 세팅해서 그리즈 펜슬로 실제로 페인팅을 해야 좀 느낌이 살것 같습니다. 이번 제작 방식으로는 저렇게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블렌더 2.91의 커버 이미지를 보면 같은 느낌 나는 이 아트가 있는데요. 음, 이런 방향으로 제작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짧은 호흡의 간단한 작품을 해보고 그 후에 엔진을 한번 좀 만져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